헬스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, 알겠죠? 그렇죠? 기존에 보던 트랜스젠더랑은 조금 느낌이 좀 틀려요. 틀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인사에요 아, 안녕하세요, 자, 헬스라고 합니다. 10살이까요? 안녕하세요. 몇 살이에요? 저3 1 살입니다. 얼굴 어디어 됐어요? 제가 이게 남자 때 성형한 거라 가지고 눈하고 코하고 턱 깎았어요. 광대는 안 했어요? 광대 했습니다. 삼종했잖아요. 연각 삼종했습니다. 경력치가 아니에요. 사실. 신입입니다 경력직 아니시고 신입이신데 대기업에 입사하셨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회수님 발전 포텐이 높죠 저도 제 방향을 좀 냉혹하게? 예. 네 냉혹하게 내려놔 내 자신을 음. 아니 너의 이쁨을 내려놔야 된다뭐 너무 이쁨 이쁨 하려 그래 음. 그러니까 그 가짜 같아 가짜 코미카 선배들 처음에는 많이 받으면 좋아요 같이 근무하면서 언니들 하시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어우 너무 영광이고 무대 위에서만 뒤집으시면 되죠 뒤집어야겠네요 내성적인 선택이냐 그런 거 같아요 MBTI 이런 거 검사를 해봐도 이가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? 이쁜척하 아, 못생. 근데 이쁜척하니네 어 그거 괜찮다 그 컨셉 며칠이었어요? 네.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일주일 동안? 어, 생각보다 너무 언니들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끝나고 이제 공연 연습도 하시고 어, 이런 거 보면서 아이 무대가 괜히 나오는 무대, 무대가 아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오퍼스 오기 전에는 저 일반 서비스 업 했습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고 홀서빙도 하고 그런 거 했어요 연극인 같다고요? 근데 저분 말씀대로 진짜 연극하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. 약간 과장됐나요? 너 진짜로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안 편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랬겠죠 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은데 머리가 길러지지가 않네요 그건 시급하잖아요 공연이 제일 시급해요 공연은 다른 너랑 지금 연습 중인 막내 친구들은 연습이 돼도 몸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가요. 음. 가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올라가죠. 넌 연습만 되면 올라갔어.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줬잖아. 어떻게 하면 되겠다. 그러면 너가 잠을 안 자서 노력을 해와야 돼요. 한 밤이 지났느냐 돌아라 몰래야 일단은 너는 음. 왜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요? 귀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? 그런가 봐요. <웃음> 기 아, 전 마상 입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손님은 뭘 하세요? 손님 오시면 제가 신입인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. 치가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네. 내가 제일 걱정인 게누가코미이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. 코믹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너무 어렵네요. 막내들이 불편해하겠네요. 나이가 있는 편. 어,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? 근데 군필이거든요. 사회생활 잘합니다. 여러분. 군필까지. 군필까지 이런 것도. 네. 노고가 코믹을 할 겁니다. 군필까지. 이래야죠. <웃음> 군필까지. 차라리. 네. 남자답게 해요. 내려놔, 아유. 내려놔. 형 정체성을 늦게 하신 걸까요? 좀 제가 늦은 편이긴 하죠 스무 살 때까지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서른 살 되고 일월 되자마자 뭐에 홀린듯이 일반 남자였어? 일반 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제 정체스,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남자 사귀어봤어요? 남자 사귀어봤죠? 여자는 사귀어봤어요? 여자도 사귀어봤죠? 네, 근데 그거는 중고등학생 때 20대는 그럼 게이로 살았어요? 네 개이 뭐 생활도 좀 했었고 방황을 좀 했어요 20대 때는 방황의 시간 파사되는만질줄 알아요 그 려원 언니가 한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방식은 아는데 적응하지는 못한, 못한 것 같아요 왜 이러고 있어? 어 해발. 그거를 좀 재밌게 해봐요 왜 이러고 있어? <웃음> 왜 이러고 있어? 더 뻔뻔하네. 졸라 이쁜 척 하면서 해야 돼, 나는. 어우, 왜 이러고 있어? 약간 제스처를 졸, 니가 졸라 이뻐. 그래서 약간 못생긴 애들 결멸하는 것처럼 눈빛으로 해봐요. 어왜 이러고 있어? 어, 그런 느낌으로. <웃음> 어, 정말. 어, 그런 느낌. 어, 방금 좋았다고요? 어, 어, 감사합니다. 어 너무 감사해요. 사실 약간 개입기가 필요해. 음. 우리 이제 게이 생활 때 하다보면은 아우 왜 이러고 있어 진짜! <웃음> 아우 볼록이 냄새! 재수없어! 그래서 아. 막 약간 그런 느끼가 필요해. 어, 아우 너... 뭐야! 이 XX 냄새! 아우 뭐야! 그래. 아. 너는 참 착해서 참 좋다. <웃음> 착하기라도 해야죠. 착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나는 너를 자를 <웃음> 생각이 없다고 했죠? 네. 그러니까 착하게 많이 써요. 알겠죠? 네. 만나서 반가워요. 다음에 올 때는 좀 많이 연습해서 재밌게 해줘요. 업그레이드 음,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걸 좋아요. 여러분 네. 너무 너무 좋아요. <웃음> 어, 너무 착하죠, 친구? 어, 난 착한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 친구가 부담 안 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겠어요. 나라나나나나 아니야. <웃음> 이, 이 일이 약간 낯 가리면 안될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낯 많이 가려는데 시작할 때 약간 직업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성격은 아니 괜찮다니까요 잠시만요 <웃음> 이 정도였어? <웃음> 아파요 <배우. 웃음> 잠시만요 폭염수술 한거 아니에요? 10분 동안 이거 한번지 사포경 수술 자세